본 메뉴 도장? 그래, 해보자 한번 해봐야지 할수 있겠지, 뭐 사장님, 와, 네. 주문할게요 네, 물어볼까요? 저희...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네? 다 주세요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이것도 네? 다요? 네, 여기부터 14분까지 이거 <웃음> 테이블이 부족한데? <웃음> 네? 뭐라고요, 네? 네? 어 그러면은 저희 일본, 네 이거 네개 먼저 주시고요 네. 끊기지 않게 저희 다네 하나씩은 계속 바로 나오게 다 해주세요 해 주세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자르다이 자가자. 아, 음. 자리를 붙여드릴까? 아그 <웃음> <웃음> 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 아, 그럼당연하죠합 단체인 줄 알겠지 사장님 붙여 부, 부, 붙여드릴까? 야. <웃음> 오랜만에 기분 좋은 날 어, 주문 들었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쇼유라멘. 어. 쇼유라멘. 어, 그냥 나도 가시면 돼요. 그냥. 미소라멘. 아, 음. 된장라멘. 음. 카라이쇼라멘. 선생님, 네. 메뉴판도 네. 다시 주세요. 네. 네. 더시킬거 아니죠? 네네, 일단은 그냥 이름만 주라고. 네. <웃음> <웃음> 더시킬거 아니죠? <웃음> 언니, 뭐 먹을래? 일단 내가 된장 먹을게 아. 일단, 국물 먼저 짭조름하니 아아 담백하다 이거? 이거는 엄청 구수해 그 약간, 한국의 된장이랑은 다른 맛이야 다른 기쁨과 구수함이야 응, 음, 여기는 맛이 다른데? 그치? 응 음. 구수해 우수하다! 구수하다맞거맞자구수한데 뭐 구수한 게 아니라, 구수 구수하다 음, 와 자, 지금부터 본출작전 시작합니다. 60분, 음 스타트! 와, 면발 진짜 쫄깃쫄깃하다. 생면인가봐. 아, 맞아. 생면 쓰더라. 오, 탄력이 장난이 아닌데? 면발도 맛있어 보여요, 근데. 탱글한색이어 네 소스 먹으면. 어. 음음 대마이구나나 라면 좋아하는데? 오늘부터 이래. 어. 아니, 숙주도 아삭아삭하니 같이 먹으니까 식감이 엄청 좋네. 어머, 어머. 우와, 뭐야. 아미 뭐? 면불기, 면불기. 우와, 뿌리. 와그 우와 풀이. 풀이. 정도는 뿌리 음식 아닌가요? 완전. 나 옥수수 수염 먹는 그래, 줄알 어머, 어머, 진짜, 어, 진짜, 진짜. 우와, 진짜 와. 보니까 와 진짜 맛있게, 맛있게 먹는다. 이거 푸짐먹 거니까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음. 아 닭육수에 간장 맛이 진짜 잘 조화롭다. 아 김도네 이게 되게 맑아 보이는데 진하다. 음. 음. 음. 음. 음. 와 김이랑 먹으니까 완전히 다른 맛이야. 음, 어 김이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그렇지, 어 엄청 맛이 깊어지지. 김 하나 올려 먹었는데. 응, 그김 향이 많이 나는데. 안네 저는 이 김은 약간 좀그 무슨 어떤 풍미, 저이 감칠맛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을 저는 그냥 싸서 먹지 않고 살짝 이렇게 좀 풀어요. 좀 풀어서. 네, 풀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아, 어 네. 차슈 올렸어요. 와, 잠깐만, 차슈 저게 진짜 저게 진짜 말이야. 맛있는 건데. 아. 제일 맛있는 한 입이죠. 우, 음. 와, 이거 차슈 이면서 뭔가, 차수도 와, 와우. 와, 진짜 부드럽다. 고기 누린내 하나도 안 나. 깔끔해. 어, 맛있는 색깔이다, 면이. 와 아, 면 들어갑니다, 지금. 야. 소리가 너무 좋네요, 진짜. 너무 경쾌해요. <웃음>